안녕하세요 익스트림한입니다 오늘 어, 수빈이가 두달전에 사달라고 <웃음> 부탁을 한 어바나트 네, 신상이에요이 어, 제품이 원래 프레오더를 받아서 한달정도 한 전에 왔어야 되는데 어, 어바나트 얘네들이 물건을 안보내줘가지고 취소를 하고 다시 다른곳에 주문을 해서 좀 빨리 받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어바나트의 신제품 스프라울 예 스프라울 예, 맥스피터 시그니처. 시그니처 모델이고 요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예. 어. 어, 뭐. 음. 이게 스프라울은 이펜더 브레이크까지 하나 더 줘요 와 진짜 크다 오! 6에 23 와, 이렇게 봐서는 큰지 모르겠어 네. 딴 거랑 비교를 해봐야지 네. 알지 다른 거? 이거 박스 데크잖아 360 네. 그지? 와 야, 진짜 크다 와, 이게? 이게 길이는 모르겠는데 폭 차이가 옆으로 야. 놓으면 아, 그러니까. 네. 폭, 폭 차이가 네. 그립테이프를 잘 붙이는 방법 뭐 볼트 영상보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날씨 따뜻하니까 그냥 붙여도 되겠죠? 그립테이프를 일단 네. 붙이기 앞서서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붙일지를 일단 재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이제 붙이는 게 가장 좋아요 파트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상 보면 딱 여기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앞쪽 스미스랑 스미스 걸때 거는 곳이랑 이제 뒤쪽까지 다 붙일 거기 때문에 일단 브레이크를 빼줍니다. 자 일단 이제 다 뺐으니까 이제 그립테이프를 아까 된 그대로 이제 붙여야 되니까 일단 그립테이프 쫙 떼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보더들 보면 롤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이프 붙이는 거이 안에 공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거살 필요 없이 그냥 어. 포크로 그냥 이렇게 어. <웃음>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롤러 롤러. 네, 롤러, 이제 이 안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빠지는 공기들은 그냥 커터칼 같은 걸로 이제 음. 이렇게 만져보고 이런데 공기가 저는 안 들어갔는데 일단 들어갔으면 그냥 이런 걸로 살짝 그쵸? 눌러주고 이렇게 펴서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라야겠죠? 일단 앞쪽 넥 부분은 그냥 따라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대충 그냥 어차피 다 잘라낼 거니까. 네, 이거 뭐 볼트 영상 봐도 다 대충 잘라요. 걔네들도. 일단 여기는 일단 그냥 대충 잘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잘라줍니다. 쫙 잘라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자자를 부위를 육각렌치로 긁어줍니다. 짭짝 아, 긁어줘. 짭짝 긁어줘.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뒤쪽 바퀴 들어가는 부분도 잘라야 되니까 여기도 그냥 상관없이 그냥 대충 중간을 이렇게 그냥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안쪽까지 쭉 잘라주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살짝 눌러준 다음에 여기도 한 번, 한번더 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긁어줘 똑같이. ASR 말이야. 이렇게 다 긁어준 다음에 이 앞쪽 용접 부위도 그냥 이 끝에 부분으로 그냥 쫙쫙 밀어줍니다, 그냥. 이제 자르는 방법인데 이제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래에서 위로 사선으로 꺾어서 자르는 게더 저는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웃음> 자를 때도 한방에 쫙 밀어줘야지 일정하게 잘리는데 이제 간혹 보면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나눠서 자르시면 삐뚤빼뚤 잘리게 되거든요 힘이 막 똑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를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시작을 해줘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아래서 위로 쭉당기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쭉 가주시면 이렇게 끊기는 부분도 그냥 살짝 들어주고 다시 이렇게 해서 쭉, 쭉 하면 여기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잘리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사선으로 쭉 해줍니다 네. 앞쪽은 아까 스크래치를 냈잖아요 여기는 사선으로 긁을 수는 없으니까 살짝 짧게 해주고 그냥 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쭉 라인 따라서 라인 따라서 이렇게 네, 여기 넥 부분은 용접 부위가 있어서 용접 자국이 있어서 여기 있는 용접 부위 라인을 따라서 그냥 파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거를 싹 떼주면 여기에 맞게 이제 잘리죠. 이렇게. 샥. 안 잘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다시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주고 뜯어내면 깔끔하게 어... 자 요쪽도 똑같이 했으니까 포터칼로 살짝 들어내주고 잡아서 뜯어주면 깔끔하게 됩니다 어... 이제 자르고 남은 그립테이프로 이제 여기를 막 이렇게 막 가루들이 날리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긁어주면서 마감을 해준다 하죠 한 가져와서 와 완전 하면... 장인의 손길인데? <웃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립테이프 붙이는 건 이렇게 깔끔하게 네. 이렇게 어.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남은 이 그립테이프 부분으로 이렇게 쭉 모서리 부분을 긁어주면 이렇게 그립테이프 장착이 끝납니다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죠 어려운거 아니니까 그립테이프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뒤쪽은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휠이 STD-12 전용 휠을 수빈이가 좀 가공을 해가지고 꼈는데, 약간 아, 예, 약간 틈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기는 보완을 해야 되고, 어? 이거는 예, 못 헤드셋 이렇게 조립할 때 구리스를 네, 꼭 바르고, 응. 그러다 야매로 하다가. 난 무방치 챙겼어야지 이렇게 해서 네. 네. 빠만딱면빠 이제 딱 끼면 이거 뒤집어서 하편에나 혼자서 개발해낸 거 있거든? <웃음> 어 건우가 또 뒤집어서 끼우는 뭔가를 개발한 게 있대 뭐 그거는 나중에 <웃음> <웃음> 알려주겠지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자 이렇게 조립을 하면 안 돼요 <웃음> 지금 수빈이가 지금, 그 멘탈이 나. 예, 지금 새 거가 와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지금 흥분한 상태인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빈이, 예, 스쿠터를 네. <웃음> 무거워 조립하니까, 네. 이거 1.7 k g 인가밖에 저 박스에 써 있어. 1.9인가? 네. 네. 예, 6에 23. 국내에서 가장 큰 거죠. 제가 저도 23짜리는 써봤는데 폭이 6인치짜리는 저도 처음 봐요. 아, 큰 차이가 안날줄 알았는데 예, 상당히 넓고 어쨌든 이 스프라울 예, 이제 완전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상인데 어, 얼마나 좋을지 한번 타봐야 되겠어요. 와, 야 <웃음> 말일 적에도 고하게올랐는와야 흉기다 흉기 토르 아니야 토르? <웃음> 어 토르 저... 토르 아니야? <웃음> 그치? <웃음> 건우야 그치? 그러니까. 아. <웃음> 자 수빈아 타보니까 어때 조립하고 어우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응. 길고 무거워서 응. 정가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예예예 이게 저도 23인치를 타봤지만 이게 데크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 친구들은 키가 뭐 2m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타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이 풋베이스가 좁아서 기존에 타는 것들은 풋베이스가 좁아서 이렇게 긴 제품들이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체형에 맞는 길이가 중요하고요 넓으면 넓을수록 안정감은 좋지만 또 반대로 너무 넓으면 이제 조금만 코너링을 잘못하거나 어디 이제 그라인드 할때 레일에 살짝만 잘못 맞아도 비껴져서 넘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형에 맞는 적당한 데크를 구입하는 게 좋고 너무 길고 넓은 것도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23인치는 길이가 길면 스쿠터는 회전이 느려요 그래서 수빈이도 아마 좀 힘들게 느껴질 텐데 적응이... 예, 적응을 이제 빨리 해야죠 힘을 키워야지 뭐, 헬스를 하던가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수빈이가 예, 다 조립을 했고 타본 소감을 전해줬습니다 나중에 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파크에서 타면서 또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안녕